자 이제는 우리가 아주 고약한 것이 숫자 이것을 완전히 풀어야 되고 인간도 완전히 풀어야 된다 그죠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야 우리는 숫자 풀이법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가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 자 여섯 번째 우리는 과학의 이론에 맞아야 된다 했다 그죠? 우리는 과학은 여기에 수리법이라 했다 우리가 숫자라는 개념을 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숫자의 정의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우리는 학문의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 이 논리와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숫자프리법이라는 자체가 학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학문의 논리와 과학의 이론에 맞게끔 숫자도 정의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숫자를 정의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봐서 숫자의 정의다. 그죠 그러면 숫자의 정의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서요 불러봐요. 숫자에 저 바로 또 앞으로 넘긴다. 그냥 하면 되지. 이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같이 풀어야 될 과제다. 자 이것이 일본일 때는 우리는 천수진리법이라 했다. 그죠? 두 번째는 엄량이치론 세 번째는 천지조화론 네 번째는 사계웅기론 다섯번째는 오행작용론 여섯번째는 육근구성론 일곱번째는 칠성요소론 여덟번째는 팔방반응론 아홉번째는 구기변화론이라고 했다. 그죠? 이 정의는 이 숫자의 정의는 실질적으로는 과학의 이론에서 풀은 1, 2, 3, 4, 5, 6, 7, 8, 9 순수한, 순수한 숫자를 정의한 것이고, 자, 학문의 논리는 수의 원리를 정의한 거다. 그죠? 맞나요? 순수한 숫자는 저번에 배웠잖아. 그죠? 수가 1부터 9인데, 10부터의 수는 9 더하기 1이고, 그제? 18은 9 더하기 9고, 19는 9 더하기 9 더하기 1이고, 그제? 자, 이런 숫자의, 숫자의 증인은 순수한 과학이다. 자, 우리가 이거는 순수한 숫자의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학문의 원리는 어떻게? 수호의 원리를 증명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인간을 풀수 있겠나? 그렇죠? 숫자하고 수호의 원리만 갖고 못 푼다 이 말이야.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네 번째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뭘까? 인간의 도리잖아. 맞나요? 그러면 인간이 돌리락 하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정의는 어떻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풀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네 보자 인생을 우리는 정의하는 거야. 인생을 정의해야만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뭔 플러스 여기서는 인간이 뭐냐고 정의를 해야만이 이 논리에 따라서 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풀 거지. 이것만 더 이것만 하면 우리는 풀수 있어. 그런데 이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놈이, 그러면 이것도 인간을 어떻게 정의지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숫자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래요 이거는 여기에까지 전부 다 통하는 거야 나중에 이것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위에까지 다 통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과 이거는 여위에까지 다 통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 나왔고 인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풀어내야 될까 더큰 개념으로 가야 풀겠지 그럼 적어놨잖아 뭐예요 우리 세 번째 뭐고 아니지. 그렇게 인간은 음? 자연의 이치에 가서 이런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음양이치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자연의 이치에 따른 거야 자 물은 위에서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그자,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사람이 서 있겠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겠나 안르겠지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또 위에 가는 거야 이 법칙에 맞게끔 숫자가 풀어야 된다 그치? 숫자풀이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숫자풀이법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푸는데 요놈의, 숫자, <웃음> 요놈의 숫자가 숫자 어디서 나왔을까? 요놈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다 이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숫자는 맨 밑에 단계라 했다. 그지? 각자의 숫자가 처음부터 들어있겠지? <웃음> 각자의 숫자는 처음부터 들어있거든.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어떡하? 천문의 원리를 했다. 그죠? 천문의 원리에 따라서 이 숫자도 적용이 되겠지? 그러면 천문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큰 강력의 기준 은하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 태양.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별의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계의 원리에 따라서 이 숫자가 정해져야 되겠지 당연히 누구말할 때는 우리 학문적 으로는 여기 맞고 어, 태양계의 원리에 따르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태양은 어디에 소속일까? 우리 은하계 소속이다 그지? 그리고 크게 나누게 되면 우주의 진리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우주의 진리에 맞아야 될거지 그죠. 이것이 어디에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이것을 풀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밝혀온 이 과학의 일종의 우리는 천문의 자 우주 과학의 아니면 물리학의. 이런 근본을 다 깔고 있어야 되는거에 그치? 그하고 이런일다 깔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안하고 뭐 무조건 어떻게 해? 딱 갖다 맞추는거 이것만 열심히 하려고 한거죠.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서 다없애려야 돼. 점치는게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말이에그지자 그러면 이런 단계로 <웃음> 우리는 이 숫자를 풀어내야 돼. 이것이 풀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풀까 그쵸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 단계를 다 설명해야 돼이 설명이 안되면 우리가 이 이론도 어쩌게 되면 헛방이야 그지이 논리에 맞지 않으면 헛방이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는 이제 숫자는 이렇다 치고 우리는 인간을 인간을 풀어야 되는게 자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이 도리에도 우리는 이런 것이 다 있겠지만 인간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무엇이 궁금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 궁금할까 이런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풀어내야 된다 이거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 인생이 어떻고 논할 가치도 없고 삶의 가치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인간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다 가르쳐 줬는데 참말로 인간의 구성 요소. 에이 구성 요소는 다음 단계고 인간이란 에이 그거는 너무 큰명제도 황당한 논리 하지 말고 <웃음> 인간은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이거죠 그죠? 맞나? <웃음>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인간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우리 뭐 구석이고 뭐고 인생이고 뭐고 알고든요첫 번째 자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다 이것도 우리는 규명을 해놓고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인 가정이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온지도 정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을 푼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다. 그치? 자, 두 번째 큰 가정은 뭘까? 인간이 이제 왔은 것을 알았다고 치면 그 뒤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자꾸 웃기만 웃고 답은 안 해. 다 가르쳐 줬는데. <웃음> <웃음> 다시 공부해라, 이렇게. 1 4 0서면만 뭔데? 물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구성. 응. 그래. 이제는 어디서 왔을까 하면 인간의 우리는 구성은 어떻게 될까? 그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돼어 있는지, 있어야 뭐 이것을 풀어낼 거잖아. 인간은 인간이요, 이렇게 답하고, 뭐, 운명은 운명이요, 이렇게 답하는, 이거는 옛날, 옛날 소리지, 그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인간의 구속을 알았다 하면 어떻게 할까? 인간의 응? 인간의 뭐 구성 안에 뭐 근본이 다 들어있겠지. 이제 크게,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보자. 인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인간이, 어, 그렇게 인간은 이제 구성이 돼갖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삽이다삶과 인생이다. 그제? 그쵸. <웃음> 내가 뭐, 앵무새가 뭐, 똑같이다고 하게. 자, 네 번째, 삶과 인생을 풀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뭘까? 아, 그렇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죽음이다. 죽음. 그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에 그건 너무 간단한 말이고. 인간이, 인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물어봐보라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질까? 인간은 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인간은 어떻게 왜 죽을 것인가? 죽고 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인간이, 우리는 생로병사, 그런데 생로병사는 어떻게, 해? 부처님이 한 생로병사는 여기 일부분밖에 안 된다. 에이? 태어나서 죽고, 에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어 죽는 거, 이것밖에 안 된다. 그제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작은 부분. 생로병사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간이 아주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고민거리 하나밖에 안 된다 고민거리 이것을 우리는 만법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건 아마 택도 없는 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귀신과 종교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제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 안 되겠지 그렇죠? 이 죽는 것도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겠나?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 안될 것이 되겠지?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겠나? 안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단두 가지는, 두 가지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학문과 이론과 우리는 과학적 논리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풀어갈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수 있는 개제는못 된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서 철학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 이런 것을 우리는 풀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까 천부경 80 한자 속에는 천부경 80 한자 속에는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해 놨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데 접근을 하게 되면 공부가 잘 안된다 그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부는 무엇 뭐 때문에 합니까? <웃음> 배워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그죠? 먹고 살지 못하는 거 공부 급행대로 하면 뭐하노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고 전공하고 직장 나가는 것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인생을 꾸려 나가기 위한 우리는 공부일 뿐이다 그제. 여기서 뭐 인간이 태어난 거 이건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제. 요거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다. 이 나머지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다 푼다는 거다. 이. 우리가 아무 어떠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이두개 이상은 풀 수가 없어요. 이두개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에 하려면 이것도 현실에 이두 가지만 현실에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학문을 배워갖고 현실에, 현실에 우리는 응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가장 초보 단계에서 시작한다고 하네. 보자. 그럼 나는 무엇이 궁금할까? 이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자. 저거를 풀어내기 전에, 자, 원초적인 것. 첫 번째,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왔던 거, 운명이 뭔지 궁금하나요? 이거는 태어난 것이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질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궁금하나 자, 인간의 구성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다 그지 우리의 신체적인 의학적인 보라는 우리는 신체적 육체적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그치? 궁금하겠지 다섯 번째 이제 태어나서는 어떻게 먹는 거,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뭘 할까 생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방법을 뭘 하나?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이게 식이요법이다. 민생과. 민생과가 이거지. <웃음> 여러분들이 이 식이요법을 여러분들은 주로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자. 의사가 살 빼기를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이건 미친 의사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해? 빨리 튼튼하게 크기 위해서 식이요법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유식 이런 거잖아. 그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 병에 안 걸리도록 우리는 식이요법 하는 거고 살찐 사람은 어떻게? 해? 살이 더 이상 안 찌고 살을 빼기 위해서 식이요법 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식이요법 하는 거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애들이 성장해가면서 그지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갔고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르다 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아, 저는은 뭐 성격이 어떡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 성격도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보게 되면 노래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잘 추는 사람도 있고 뭐가 궁금하겠나 재능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엄마들이 공부를 시킨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나 이 공부가 필요할까요 그지 이 학습이 필요하 이 학습도 필요하다 그지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전공도 필요하다 전공이 필요할려고 하면 우리는 적성도 필요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 가다보면 이승에 그 뭐고 이승 관심이 많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취업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래갖고 쭉 이렇게 뭐 많지 병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심리적 아파도 필요하고 성격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쭉다 풀어야 되는거야 그러면 올바른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생에 가는데 전부 다다 올바른 학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숫자풀이법이 올바른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되겠다 당연한게 그치 맞나요?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만 풀어도, 네? 하나 하나 풀어도 안 되지. 네? 하나만 풀어도. 아니 하나 풀면 안 되지. 참다 풀어야 학문이지. 뭐 하나만 풀어갖고 학문. 작품에 종교가 되는 게아니까 응? 작품 종교가 아니 종교는 학문이 아니랬잖아. 학문은 그런. <웃음> 그러면 이것이 다풀리함이 완벽한 학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단지 이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이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풀어낸다는 거다 다풀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어야 우리 이론이 될거 아니야 그죠 이것도 못 푸는데 무슨 답이 있노 이 집에 가서 이거 빼고저 집에 가서 빼고 평생 죽을 때까지 빼워봐라뭐 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의사가 될락 하면 몇년 공부합니까 6년, 아이가? 그러면, 어사들은 사람 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6년인데, 그럼 우리 상담해준다고 그럼 6년씩 배갖고 되겠나? 고작 상담밖에 안 되는데,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까요? 수월해야 되고, 공부도 작게 해야 되고. 그러면 실태없막 한국만, 감옥만 만들려고 되지도 않은 거막 만들어갖고 온갖 것다 배우게 만들면 우리는 사람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다 푸는 거야. 여기서 또 풀어야 될 거, 궁금한 거. 종교적인 것은 빼고, 종교적인 것은 우리 하지만, 요구만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거는 다음 단계의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숫자에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최고의 간제입니다. 뭐니, 뭐니 하면 뭘까? 뭐니, 뭐니 머니 하기 되면 뭐니가 최고지, 뭐. <웃음> 그러면 <웃음> 이론을 풀락하면 뭐가 제일 편할까? 숫자가 제일 편한 거야. 이? 그럼 숫자 9개밖에 없는 거야. 아홉 개로서 모든 거 푸는 거야 숫자는 9 이상의 숫자는 전부 다만들어는 숫자고 논리가 없다 그러면 이론은 숫자는 아홉 개요 수에는 아홉 개의 이론이 있을 뿐이고 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도 풀리고 자연의 이치도 풀어놨고 천문의 원리도 맞고 우주의 진리도 여기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론이 되는 것이 앞에 거는 맞고 뒤에 거는 틀리고 뭐 이래 되버리면 그거는 학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여기에 다 맞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만 맞고 여기는 안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는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학문이 안 된다는 거죠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차근차근히 풀어 간다. 숫자가 이 논리를 적용시킬 것인가? 그러면 요금만 나눠놓고 우리는 잠깐 끊었다가